안녕하십니까 냉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분장하려고 하냐면 자 12월 12월 12월, 12월. 자 이제 12월이니까. 올해 끝! 연말이잖아요. 우리 파티 많이 하고 송년회도 하고 친구들끼리 알콜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모임자리도 갖고 이러면 이제 나도 화려하게 꾸미고 이쁘게 마무리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예쁘게 나가고 싶잖아요. 이 연말 되면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껏 사왔던 화장품들로 한번 연말 분위기 한번 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요즘 쓰는 파운데이션인데 음, 퍼펙트 스킨 아트 데일리라고 이게 팩트예요 안에 제가 보시면 제가 이거 원래 제가 쓰는 거라서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센스랑 파데랑 보시면 에센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랑 이 클리오 이 제품 아시죠? 제가 잘 쓰는 거 킬커버 에어웨어 이거를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요. 23호를 쓰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와서 얼굴이 더 까매져가지고 23호를 썼는데 너무 또안 밝더라고 해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밝게 쓰려고 같이 믹스를 했었어요. 요거를 손등에 소량 도포하고 아무래도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잘 녹아들어서 믹스가 잘 돼요. 그래서 얼굴에 잘 펴발라서요. 퍼프로 싹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믹스 믹스 근데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쓴게아저 파운데이션 안 가렸는데 또 가리더라고요 맹스 생또 오랜만에 팩트 한채볼게요 아우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겨울철 되니까 옛날에는 싸게 그냥 파운데이션 저렴이 써도 아무 그렇지도 않던 얼굴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코 밑에 붉은 악마 난리 나고 왜 그렇게 뱉어내는지 이게 아마 나이 탓인 것 같아요 그 세월은 돌릴 수 없잖아요 세월은 돌릴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또 한탄하죠 너무 슬프네요. 심하게 되기 전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기 전에 관리를 진짜 열심히 시킨 노션도 꼬박꼬박 잘 제때 제때 수분 보충을 잘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제가 뭐 누구한테 누구 뭐 잔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암튼 그렇게 나이 들기 전에 뭐든지 일이 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이어 제가 이게 좋아하는 게또 뭐냐면, 딱 하나, 다잘 먹어 들어가. 진짜. 겨울철인데. 코 밑에 지금, 겨울 언제, 난리난 붉은 악마들. 하아. 싹. 해결. 그리고 수정화장이 좋다는 거. 아니,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돈 주고 산 거예요, 진짜. 엄청 싸가지고 저렴이로 산 거예요, 제돈 주고, 진짜. 그래서 이거 써요, 요새. 그래갖고, 베이스는 엄청 신경 썼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초간단하게 1분이면 끝! 땡! 네. 끝! 자, 그 다음에 노세범 파우더로 유분기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제가 눈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주름에 파운데이션이 되게 많이 껴요. 진짜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웃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시려버지고 눈썹에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눈썹도 그릴 수 있지. 여기 미끌미끌해서 안 그려지고 파우더 끼가 없으면 눈썹이 금방 지워지고 그려지지도 않고. 아시죠? 그래서 요세범으로한 번씩 눌러주는 팁!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껏 사왔던 우리 화장품들을 쓰자. 앞에 제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그이 클리오라.. 아이고아이고 제발! 아이고. 오늘 요 컬러하고 요 컬러 쓸 거거든요? 이게 색깔 엄청 연해 보이지만 딱 닿는 순간 좀 지나거든요? 살살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할게요. 한번 터치했을 때 두 번요. 두 번째 터치했을 때. 이게 제가 조명이 받아서 그러는데 보세요. 강하죠? 생각보다 강해요. 음. 음. 음. 생각보다 강하죠? 눈 밑에도 연결되게 요렇게. 이거는 눈이 확장돼 보이기 위해서. 요렇게.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컬러를 이용할 거야. 이 작은 붓에 눈 끝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떴을 때 보이게끔 요 보이게끔 눈동자 여기 보이게끔 요렇게만 보이게끔. 오버하지 말고, 밑으로 말고, 보이게끔. 저같이 앞에, 앞쪽이 이렇게 먹는 눈들은 눈을 떴을 때, 점을 이렇게 찍어. 보이세요? 여기? 이 점을 이용해서 앞을 이어요. 여기도 이어. 눈 감고, 그 선을 다시 이어요. 그라데이션. 들리죠? 그래서 나스 포인트로 이용해서 매콩 완전 검은색은 아닌데, 진한색에 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뽑으면 아까 그 포인트 줬던 그 선이 넘어가지 않게 이 중, 이거는 중간에만 조금 더 선명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 더 선명하고 그 가져 가자. 눈이 틀리죠 아일레인 하기 전에 뷰러를 찝어줄게요. 허머한지한3개월인가 됐나? 지금 다 풀려가지고 다시 하고 싶은데 메이크업해야 돼서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절대 내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라인을 내려 그리지 않고 일자로 아이라인 위에 요 반짝거리는 걸로 요기 눈두덩이 전체를 여기 스머지하듯이 하고 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앞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눈 밑에는 아까 요 스머지 했던 그걸로 오랜만에 에, 에, 에, 에. 맨생 또 오랜만에. 애교도 오랜만에 하니까 애교스럽지 않아요? 내 생각인가? 아까 썼던 코 포인트 브러쉬로 눈 밑에 살짝 연결시켜 줄게요. 제가 원래 렌즈를 항상 꼈었는데 라식 수술하고 나서 렌즈를 안 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회용 렌즈를 낄 거예요. 지금 제가 눈에 비해서 눈동자가 작아가지고 약간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렌즈를 끼면은 괜찮더라고요. 눈썹을 좀 그려볼게. 요 이거, 뿅! 눈썹 아이브로우인데, 몽땅연필 속에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다 지워진 마크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아, 또겟 해왔어요. 저는 아껴서 씁니다. 버려서 썩어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저 이거 요새 잘 써요. 이거 색깔 맞더라고요. 비싼 것도 쓰고 싼 것도 쓰고 모아놔서 몽땅연필도 이렇게 다 쓰고 열에 저래다 쓰면 되지. 고! 근데 전 색깔 잘 맞지 않아요 이거? 색깔이 잘 맞더라고. 얼마짜리든, 어디, 어디거든, 색깔 잘 맞고, 내한테 잘 맞으면, 전 좋아요. 옛날, 옛날에 쓰는, 알죠, 이거. 이거 알죠. 쓰는 법만 알면, 뭐를 써도 잘 써요. 또 어디서 샀지? 또 사고 싶은데. 되게 싼거 같은데. 오랜만에 깨방적도니까 너무 좋때뭔 개소리야! 너무 골뱅기 싫은 깨 있었죠? 깨를 또 오랜만에 가려볼게요. 뽁! 화장하면서 좀 묻혔던 부분을 재정비를 하고 저 요새 머리 컬러를 바꿔서 머리 그 마스카라 안 해요, 눈썹에. 머리가 좀 어두워져서 마스카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포? 오늘은 언더라인을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언더라인 그릴래 이거 저 이것도 몽땅 옆에 통해서 하나 찾은 거거든요. 오늘은 돈 쓰지 말자. 어, 이것도 안 쓰는 건데 제가 찾았어요. 진짜 오늘 돈한 개도 안 드리고 그냥 이것도 언더라인 한번 써볼게요. 쓸까 싶어서 갖고 온 블랙 펜슬 쓸 때가 있네요. 오, 그리고 안그리고 차이가 있긴 있다. 요거를 앞부분을 조금 더 라인을 강지하면야 되겠다. 오, 앞둠효과!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이 라인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왜요? 라인이랑 이렇게 연결. 응. 볼터치는 삐아 있잖아요. 삐아 치크. 저렴한 브랜드 삐아. 삐아 다우니 치크. 3번 다우니 애프리 컷. 완전 색깔 없는 거. 거의 피부색이랑 비슷해요. 조만 강조하시고. 눈화장이 강하기때문에 치크가 강하게 들어가면 Too Much! 음. 이정도만? 음. 제가 항상 그... 이제 볼터치를 연하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볼터치라고 하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터치를 하면은 이쪽이 가장자리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강한 화장을 하거나 좀 약간 그런 멋스러운 그런 스모킹 <목소리> 여기 부분 여기부분 음. 여기부분 여기부분 어, 여기부분 음. 살짝 만았지 <웃음> 쉐딩! 쉐딩은 어바스럽게 많이 어떻게, 많이. 무조건 많이. 쉐딩. 쉐딩 해갖고 팔살이 많이 빠졌어. 쉐딩. 친구가 줬는데, 맥, 맥 거를. 이거 완전 누디 톤이거든요? 손바닥이랑 완전 비슷하죠? 누디 톤. 이걸로 일단 제가 립을, 베이스를 바를게요. 왜냐면,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한 상태에서 립까지 진하면은 완전히 아시죠? 투마치 우간다 우간다 우간다 헬로 o 어, 어, 어. 제가 또 옛날에 <웃음> 만들었던 어, 어, 어, 어, 어. 요 약간 고 장미 있죠? 죽은 장미 색깔 요걸로 또한번 생기를 충전시켜 볼게요 이걸로 심팽 소세지 했습니다. 아,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오늘은 외국 배우 치를.